제자의수는 제로그라비티 찰리 채플린 이라는 기술입니다. 어, 일단 어, 대부분의 채플린 기술이나 대어리얼 기술이 그렇듯이 어, 요령을 잡아야 돼요. 자신이 혼자서 연습을 통해서 요령을 깨우쳐야 하는데 제가 알려줄 수 있는 거는 어떻게 하는지 이해받, 이해를 시키는 정도 그거밖에 못하고요. 일단 이해를 하셨으면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노가다를 뛰셔야 익힐 수 있는 겁니다 자, 인내심을 가지고 연습만 하면 될겁니다 연습이 답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 내가 뭐 요령을 알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약간의 팁은 알려줄 수 있겠지만 자 아무튼 강좌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자료레라우티 찰지체 플레이는 어, 셀프핸들 해주신 베이직 그립에서 시작하는데 이렇게 잡고 롤아웃을 해주세요 롤아웃을 해주는데 중지에 다 걸치게 롤아웃을 해줍니다 <웃음> 자, 어허. 자, 그리고 검지를 여기다가 둬줘요. 이쪽에 검지를 둡니다. 이 자세로 와주세요. 자, 그리고 그 상태로 이렇게, 이렇게, 어, 느 쪽이냐. 왼쪽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다시 닫아주세요. 닫아주신과 동시에 딱 중지를 놔주는 거죠. 그리고 채플린 하듯이 이쪽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돌려주세요 반대로 하면은 역방향이 돼가지고 리버스 제로그라비 티찰리 채플린이 돼요 뭐 있는 기술이긴 한데 아무래도 그냥 제로그라비 티찰리 플린이 더 쉬울 거예요 자 아무튼 간에 이렇게 이 방향으로 채플린을 하시, 해주시는데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돌리시다가 잡으세요 세이핸들을 잡아요 자 그리고 트위스터 해주시면 끝나요. 이게 제로그라비티 찰리 채플린이에요. 자 다시 이렇게 해주다가 알프라, 알프, 그리고 트위스터. 이게 찰리 어, 제로그라비티 찰리 채플린이에요. 어,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어, 이것도 채플린 기술과 마찬가지로 어, 계속 똑같은 궤도를 그리면서 궤도를 그리면서 똑같은 속도로 계속 실패를 하냐. 자, 아무튼, 계속 똑같은 크기의 궤도를 그리면서, 계속 똑같은 속도로 해주시는데, 어, 제로그라비티 찰리 셰플리는 아무래도 중력을 이기고, 떨어지는 힘을 이기고, 계속 돌려야 되기 때문에, 어, 중간중간에, 이렇게 툭툭 올려주는 느낌, 그런 식으로 돌려주셔야 돼요. 그냥 보통 셰플리는 그냥 똑같은, 아 이게 화면에서 안 보여. 자 이렇게 똑같은 속도로 똑같은 궤도로 돌려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어, 제로그라비티 찰리스플리는 어, 중간중간에 아이 계속 실패를 해 아! 계속 올려주는 듯한 느낌 그런 식으로 해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아구 흔들린다 자 이렇게 세이프 핸들 해주신 베이직 그립에서 롤아웃을 하신 다음에 중검지를 어, 여기다 두시고 제플린 아이자 제플린 해주신 다음에 트위스터 해주시면 되는게 제로그라비티 찰리 제플린이에요 저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이 기술은 제가 뭐 알려드릴 수 있는게 아니라 자신이 직접 엄청나게 많은 연습을 통해서 감을 잡아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뭐이 기술은 엄청나게 많이 날아갈거예요 뭐, 그래도 연습을 하시면, 뭐, 이만큼 감을 잡고 익히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걸로 강좌를 마쳐보도록 할게요. 뭐, 인스타그램 많이 들러주시고, 좋아요랑 구독하기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